지리 중앙역에 내려가지고, 아, 무슨 교회가 보이네요. 교회 앞에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. 지금 트램을 타 모양인데, 어, 트램 타고 잠깐 고경하고 다시 지리 공항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내일 아침 일찍 또 출발해야 되니까요. 와 어, 여기 지리, 지리예요, 지리 지리. 교회. 이거는 무슨 교회인가 성당인가 모르겠네. 이 무슨 회 아니 요 성공회는 많이 없어. 성공회는 없어요, 거의. 이거는 성당 아니면은 자, 그 자유 그 스위스 교회. 오. 자유 장로교인가 회뭐 같아. 그 연합 연합 교회 이런 게있죠 연합 교회. 아무럴 줄 몰라. 네. 저에 지금 여기 는 트레인 으로 타고 길이 공항 을 가고 있 어요. 여기 는표 검사 를거리안하 네요. 그리고 화장실 이표 검사 를하 는데,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, 좀에션 나오고. 그 순탄에 거물을, 거물을 어? 그 순탄에 제일 패션을. <웃음> 날씨는 그냥 가을 날씨 완전한 가을 날씨 같아요 지리가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찜질방이 없어요 하이프 알코스 0 0 안에 있다 네 공항에 찜질방이 있으면 진짜 좋을 건데 <웃음> 예. 같아 사우나도 하고 또 계란도 고